했습니다. 둘, 셋 다이빈 투아이 안녕하세요 아임입니다아이비덕번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오늘 쇼챔피언에서도 또 1위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<웃음> 무대에서 못다한 멤버들 있으면 지금 한번 해볼까요? 네, 네 일단은 저번 주에는 저희가 엄청 울면서 이제 <웃음> <웃음>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음. 행복하고요. 음. 또다이브 덕분에 이렇게 쇼챔피언에서 또 1위를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나온 활동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그리고 저희가 알아줘요. 어, <웃음> 저번 주에 맞아요. 1등을 하고 이번 주에 또 다시 1등을 받아서 음. 지금 두 번이나 쇼챔피언에서 받았잖아요. 그래서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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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오늘 엄마랑 전화를 했었거든요. 음 근데 그때 음 오늘도 1위 할수 있으면 진짜, 진짜 꿈 같은, 아 그냥 그렇게될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실제로 되니까 진짜 아, 너무 행복해요, 여러분. 다이아한분 음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세번세 아 번이나 1위를 할수 있어서 아 너무 행복해요. 이제 엄마 밑대로. 아이 셀로. 막주는게 저희가. 저번주에 여기서 이 똑같은 자리 하셨을 때다이브게 벌써 맞아요. 일주일이 생기게 시간이 정말 빠르고 또 벌써 저희가 활동 2주차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게 정말 와. 너무 믿기지 않는것 같고 남은 앞으로 일레븐 활동도 우리 다이브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, 기대해주세요 네, 이따가 라디오로 하러 가잖아요 음, 맞아요 많이 들어주시고 맞아요 <웃음> 언제나 같이 함께 하시다 꼭꼭 네,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슬슬 인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음. 마지막으로 다이브 진짜 진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이브 너무나무 사랑해요 I love you 내 다리가 보이니? 네. 아니